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네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awesome and y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나 또한 꿈은 컸다 남자답게 정말로 컸 거대하고 거룩하게 그냥 부자였던 꿈은 건물주로 바뀌었고 건물주의 꿈은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현실의 벽에 무너졌다 나이가 먹으면 작아지듯 꿈도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웃음> 지금 나의 꿈은 우리 형처럼 되는 게 꿈이다 성공한 형 형이 한국에 중국인들 많아 아 그래? 아형 오늘 너무 멋있어 지금 나? 비싼 밥 사주는 우리 형 우리 형처럼 그냥 아무나 편하게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다 고추치킨 아이디어를 내봐줘 고추 많이 사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 이게 시작이 그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잘 나오지 않겠니? 컨셉이 맞아야 되니 은채는 인사 한번 해줘 네? 너는 처음 볼 거야 아 이거 진짜 찍히는 거야요 나는 그냥 막 올려 그냥 지금 찍으면 아, 그냥 온로우야 편집 해주시는... 진짜요? 처음 이제 음... 모르지 무서워 모르겠지? 처음 모르겠지? 이제 새로 입사한 지금 일주일도 안된또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이쪽이야 뻔히 누군지 알 거고 새로운 노란 미안하십니까. 사일이 음... 하나 있습니다 음... 새로 입사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누가 알면 쌍둥이 자면 좋을 거야 근데 일을 안 하냐? 일안 해? 일을 또, 하고 있어아 아직... 갑자기 카메라 켜니 상당히 있어. 열심히 하는데 <웃음> 입사한지 두달 됐는데 어때? <웃음> <웃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일하고 있어? 아주 아니. 좋아요 사무실도 있고 <웃음> 은채도 입사한지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웃음> 네? 회사에 대한 너의 생각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은채씨는 저거 하지 않아요? 인플루언서죠? 아, 틱톡, <웃음> 틱톡 틱톡, 틱톡, 틱톡, <웃음> 틱톡.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아, 가까이, 너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아 이래야 되겠다 그만 떠들고 LX. 아,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추를 아니 고추 방울이 고추 방울 다 벗겨낸 껍질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장미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장미를 만들어 주세요 파를 썰고 다진마 늘을 준비해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집에 트러플 오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볶음밥은 특별히 코도 시유를 써볼게요. 한국 사람이 무슨 트러플 오일이야 그냥 식용유 쓰면 돼.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 썰어둔 파, 다진 마늘을 <목소리> 볶아요. 프라이팬을 <목소리> 중심으로 정확하게 반을 <목소리> 나눠요. <나누어요>. 계란을 익혀 <목소리> 한 밥을 넣고 볶고 진간장 한 스푼, 굴 소스 그냥 대충 넣어요. 거기에 방울이 4개 그리고 고추 2개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를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요 청양고추를 쓰시는 분들은 2개 또는 하나만 만약 정말 고추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 고추가 너무 먹고 싶다 그냥 넣고 싶은 대로 고추를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가 많이 들어가나 고추가 적게 들어가나 고추의 맛은 거기서 거기 그냥 오늘은 고추 2개만 넣어서 먹어 제가 갖고 있는 고추가 너무 매워서 <웃음> 아, 장미 내송이를 얹혀줘요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우 어, 묘 주경아 응? 차은우가 좋냐? 내가 좋냐? 야, 그럼 너 말이라고 아니야? 차은우는 차은우야 어쨌든 차은우는 가질 수가 없잖아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가지고싶을거지 모르냐? 뭐, 나이가 들면 미쳐가는거 같아 짜증나 가서 끌어안어 레이. <웃음> 사람은 말이야, 특히 남자는 외모 가다가 아니야 잘생긴 사람은 어. 얼굴값을 하고 집사하셔야죠 아닌 사람은 꼴값을 하는구나 미쳤어? 뚫린 입이라고 이제 그냥 망얘기하는구나바고 어, <웃음> 아직 단거리는 우리랑 <중이라. 웃음> <좀 쉽다. 웃음> 아, 그렇구나 그 내가 아, 그렇게. 안 맞아 여러분도 두 번, 세번 네 번, 다섯 번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밤에 술을 갖다 퍼 마셔라 그냥 퍼 마셔 그냥 계속 먹어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시 이제 신혼 초기이신 분들한테 꼭 해줄 말은 없어? 제정신으로살 수가 없어 <웃음> 여자 입장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 입장도 있어요 마찬가지야 오빠 오빠 내 제정신 같아? 아니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아닌 거 같아 하, 유튜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그래요 근데 뭐다잘 뭐 살고 뭐 서로가 뭐 좋아 죽고 막 제정신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할수 없는 이런 뭐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겠지만 글쎄요. 야, 차은우가 그렇게 좋냐? 우리 헤어지자.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그치 그치. 기다릴 수 있어. 미안해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서.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아니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잘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내가 하지 <웃음> 우는 연기를 하든 말던 그게 무슨 너의 인생에 무슨 큰 역할을 하냐? 넌 나의 비타민 <웃음> 안 맞아 맞지 않아